안녕하세요 구독자친구 여러분들 이번에 포켓몬빵이 되게 유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대왕 포켓몬빵을 선물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얘들아 아, 요루야, 어, 왔니, 왔니? 오 우리... 응. 어, 리아도, 어, 리아도 왔구나, 어. 어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아, 친구도 데리고 왔네? 댕댕아. 와,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대왕 포켓몬을 여기 이 회사에다가 주문했단다. 우와 오, 대왕 포켓몬빵이다! 뭐야! 자, 이 대왕 포켓몬은 이 안에 스티커가 무려 여섯 개나 들어있다 사실? 여섯, 여섯 개? 여섯 개나? 여섯 개. 아, 여섯 개가 아니네. 여덟 개. 여덟 개 들어있네. 여덟 개만? 자, 그러면은 음. 한번 어떤 뿌띠뿌띠 실이 있을지 기대가 되지? 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오세요. 자, 그럼 리아부터 뽑아봐. 리아야, 세개 뽑아, 세 개. 어떤 뿌띠실이 들어있을까? 어, 저는 초코를 일단 한나 아, 뽑아볼게요 뭐 맛있지. 이거 맛있더라고요 뭐야 어우 요 천만보 다음 천만보 진짜 오, 리얼한 어울리는거 나왔다 똑같이 뭐. 생겼어 그, 다음은 아 어, 이.. 치즈케이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오.. 오! 어우 우성유씨 어? 1번이다 상혜씨 나왔네 이거? 와 이거 비싼건데? 마지막은 고스킥이야2분위와 2부위야! 야, 이불 야 좋은거 나왔다 아리아 부럽다 이게 저예요자 <웃음> 그리고 우리 딸요루랑 부어봐 네! 종... 저 그러면 저도 이거 먼저 부어볼게요 아초코로 맛있지 초콜릿! 뭐 참... 어? 뭐지? 어? 어. 뭐가 나왔지? 화장품 어? 어. 어. 그전부터 아. 어, 나 뭐야? 비둘기잖아. 난 전설 포켓몬 나온 줄 알았네. 다음은 딸기 카스타드빵? 어. 야! 뭐지? 허! 뭐? <웃음> <웃음> 아! 뭐? 아, 놀래라. 왜? 왜? 왜? 왜? 왜? <웃음> 왜? 우리죠. 와! 오! 오! 오! 전설의 포켓몬 아니야? 아싸! 역시 나라니까? 야! <웃음> 어..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이거 한번먹아볼게요예 네. 입이 많이 달달해졌으니까 치즈케.. 어.. 어.. 어 파오리다 파오리 닮은거 파오리. 나왔네 파오리 다... 어. 나왔네 내가 파오리처럼 좀 귀엽긴 해 근데 나 너무 좋아하지마 댕댕이 오빠 하 <웃음> <웃음> 어. 입을 파오리처럼 만들어버릴라 자 이제 끝났어요 <웃음> 그럼... 아니요,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 뽑아야죠. 세, 세 개, 세개 뽑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나오세요. <나와도> 네. <돼요. 웃음> 어디서 하나 더 뽑으려고. 하나 가 뽑고 싶었는데. 욕심쟁이, 주먹으로 때릴까? 몰라 <웃음> <뭐라> 했냐? <웃음> 오케이, 댕댕이. 저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삐까카유 어, 뭐죠? 아, 아, 도도가스. 어. <웃음> <웃음> 어 댕댕이랑 참 어울린데. <웃음> <할 수. 웃음> 도도가스, 아빠. <나가. 웃음> 도도가스, 넌내 거야? <웃음> 고우스냐, 로켓단이냐, 고우스냐, 로켓단이냐 나는 로켓단이 되겠어! 뭐지? 어 닮았어 나 뭔지 알것 같아 토게피 어떻게 알았지? <웃음> <웃음> 토게피 축가축가 왜 이게 나온거야?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준다 토게피 바로 초코랄 한번 더! 어? 어? 거의... 어? 오! 오, 오. 안좋은거 났다 딱 보니까 뭐죠? 그, 표준 보니까 안좋은거 났다 어? 쓰레기야! 공개해주세요! 츄츄피썬더 오 츄피썬더 괜찮은데 오, 괜찮은 걸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저씨 아빠 차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애들이 먹을 줄 모르네 이건 무조건 초코롤이야 로켓한 초코롤이 제일 맛있어 제일 달달해 우유랑 같이 오. 먹으면 오 프린 에이. 프린 에이. 프린 그리고 바로 초코롤 또한입아 고스 <웃음> 우와 고스 얘 여기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아 보스가 났네 나 바로 또 초콜릿 한입 아! 야도란! <웃음>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총 여섯 개를 뽑을 거라서 세번더 뽑을 거야 아까 그 차례로 또 뽑아 구독 자 우리가 뽑은 포켓몬 중에서 제일 좋은 세개로 포켓몬 배틀 한번해보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세개딱 <웃음> <세기다, 웃음> 전설 그러면은 세개마다 꺼내는 거야 뭐 할지만 정해 알겠지? 네네 아, 나는 그러면은 네. 잠깐만 나 정해 정하게 잠깐만 너무 다안 좋은 거라서 이러면 자 아까 뽑은 스티커로 오늘 포켓몬 배틀 할 건데요 오늘의 대진표 첫 번째 라운드 댕댕이 대이녀맨이 라운드 노루 루대김리 와! 이긴 사람끼리 마지막 결승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뿐 4뿐 사뿐하게 이겨 드리죠. 네. 댕댕이부터 들어와. 오케이. 가라토개피 가라. 토개피토개피 가라. 뭐. 정도는 파이리로. 오. 가라. 토게피 손가락 흔들기 파이리 불꽃 세레 아프지? 아프지? 이 정도면 아프지? 버틸 수 있죠? 아파 보이는데 토게피는 손가락 흔들었다 방어가 올라갔다 어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오. 그러면은 할퀴기 손가락 흔들기 이건 아플 걸어 <웃음> 하나도 안 아프다 토게피 손가락 흔들기 너... 오, 나 피가 훅 떨었어.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안돼, 불꽃사아 파일이 흰네, 락흔들기. 안돼, 안 되는데, 명중률이. 후계비의 명중률이 떨어졌다. 오, 어? 피해복한다. 피해복한다고? <웃음> 제발 이러지 마. 안돼 <목소리> 오우 미쳤아얘매일에 피해볼게 이제 손가락 흔들기로 마무리 가자 안돼 아, 하이리의 아, 공격은 빗나갔다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지 피해. 오케이 어, 오, 아, 아, 오! 오! 오! 독개피가 어. 이겼어 독개피에 기가 임팩트로 한방에? 야 이거 주인 닮아 나왔구만 뭐 이렇게 커? 더도가스 더덕아스 냉독이나 뭐? 먹으라 죽어라 응. 염독력 으어 <웃음> 이거 제대로 먹히는데? 뭐 <웃음> 엄청 싫다 <너무> <웃음> 마지막으로 끝내줄두도록 하지 염독력 방어 오. 방어했다고? 쏘도가스는 반동에 의해 움직일 수 없다 쏘도가스는 반동.. 어 야도라는 도구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자, 자폭이다! 오, 우와 자폭 왜? 우와! 우와 죽을 뻔했어 우와 자.. 우와 잠깐만 이거 포켓몬 바꿔야 뭐야 잠깐만 오! 리자몽이다! 자 리자몽은 불포켓몬이죠? 그렇다면 나는 라프라스 와우. 아니! 야, 라프라스? 라플라스로. 왜그 포켓몬을 상대해주지? 안 돼. 너무 풀리하다고. 자. 뭐 잠깐만. 몰 공격이 <웃음> 없는데? <웃음> 있나? 멍청한라라스다 얼음 뭉치. 얼음 공격도 괜찮을까? 와 네. 아파. 그냥 아파. 아빠 지이잖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전략이 있다. 나 생각이 있다고. 왜난핀 나가는거야 왜난핀 나가는거야 응 안돼 끝내줄게 얼음공격 많이 아플걸? 이자몽의 용성분? 안되겠다 리자몽 그걸 써 뭐야 <웃음> 뭘 쓴거지? 끝났다 <놀더> 이겼다 이거 말도 안돼 이겼다! 안돼 간단하게 프리드로 시작해볼까? 끄리나 눈 보라를 일으켜 빠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염동력 오. 오. 할만한 요금. 것 같기도 하고 따끔하네 눈보라 버텨 야도란 할수 있어 야도란의 저주 스피드가 떨어졌지 너는 이때 바로 연등력 스피드가 오. 크게 올라가면 되지요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피 따라 잡았어 원시의 힘아피 별로 안 달았쥬 오케이 이거 이거 한번 야도란으로 전설의 볼귀음 잡겠는데 오 제발 심명타 어림도 없죠? 뭐 어떻게 해야되지? 망각술이 음... 뭐지 도대체? 해볼까? 그래 망각술 쓰자 뭔지 몰라도 아! 아 어림도 없죠? 다음 포켓몬 나와야 돼죠? 불꽃 새레 그럼 나는 뮤츠 꺼내면 돼죠? 음... <웃음> 우와 파이리 귀엽다 사이코브레이크! <웃음> 불쌍해보이는.. 보이... 불쌍해 불쌍해보이는 것만.. 설마 뭐, 귀여운 파이리를 때리겠어? 아! 겁나 아! 보 보여... 아좀 right. 내버리게 아 너무 아파 사이코드릭하뭐 어쩔 <목소드> 건데 미야야 네가 이겼어야지 저건 못 이겨. 이렇게, 포켓몬 스티커를 뽑아서, 포켓몬 배틀도 맞춰보았는데, 오늘, 포켓몬 빵에서 너무 사기가 뜨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뭐, 제가 평소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었나. 정말. 이, 프리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어, 비둘기인가요? 아, 프리저에요.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음. <웃음>